자르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물음병약 한번 살짝 쳐주자. 음. 예. 그리고 날씨 좋은 날 쳐야 돼요. 순을 자를 때는 날씨 좋아서 카팅되고 잘렸는 자리가 금방 햇볕에 빨리 아싹 마르게끔. 음. 지금 이거 그 미생물 유박? 유바... 네, 맞습니다. 미생물 호남 유박입니다. 아직 음. 출시되지 않은? 네. 어, 근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이게 많이 올라왔어요? 네, 이제, 땅에 뿌리를 받고, 땅 속에 있는 양분을 이제, 그, 빨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 굉장히 심해 보여요. 보여요, 지금. 색깔도, 색깔도 네. 그렇고. 네. <웃음> 어떻게 관리하신 거예요, 이거? 음, 앞전에 부터 영상 나갔을 때, 이렇게, 그, 씨를 파종을 해놓고, 그 다음 부직포를 덮어놓고, 그 다음에, 어, 수분 유지를 계속 시켜주다가, 어,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 부직포를 벗겨냈죠. 네.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잘록병약을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수분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 위에서 보니까 예 네. 오늘 반짝반짝 보여요. 긁기 스프레이 어아 여기 여기 말씀이세요? 네. 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요 원래 봄밭이죠. 어. 모래끼가 많죠. 어. 근데 여기 여기 안쪽은 흙이 상토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아, 상토구나. 흙, 흙이 수분도 훨씬 더잘 물고 있고, 여기는 지금 바짝 말려있죠?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수분 공급을 해주고 나면은 수분 유지가 훨씬 더잘 되는 상토구나. 상토 흙입니다. 네. 음. 예. 밭에다가 망을 지어 놓고, 그 다음 파종기로 어, 양파 씨를 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상토 흙을, 아. 상토 흙을 위에다 새로 깔아주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톱밥 하시는 분도 있고, 상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어 텃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분 유지는 잘 시켜줄 수 있겠지만 양분은 없거든요. 네. 근데 씨가 발아하고 난 다음에 초기에 먹을 수 있는 그 양분들이 그 상토 안에 그 비료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어. 그러면서 그 양분을 먹고 초기에 어, 올라오는 세력이 훨씬 낫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희는 그텃밭보다는 상토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 어, 지금부터는 너무 자라지 않게, 안, 않게끔,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광합성을 할 정도의 키는 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좀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끔 이제 수분을 너무 자주 공급해 주시면은 키만 너무 쭉쭉 올라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팅을 자주 해야 됩니다. 음.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튼튼하게, 어, 칼슘이라든지 규산제도 한 번씩 주고, 그 다음 이렇게 그 종합 살균제 같은 경우도 어, 영양제 주면서 한번씩또 살충제도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이런 그 양파 모종토에 보면 땅강아지들이 잘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양 살충제, 그런 것도 한번 위에다가 살짝 흔쳐 놓으시면은 이제 네. 벌레들이 달가 드는 걸또 예방해 줄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날씨만 좋으면 이제 이렇게 관리해서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 아마 11월 초 정도 돼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음. 요즘 날씨 봐서는 11월 초부터 어, 이제 여기서 모종을 쪄서 이제 정발비. 밭으로 이제 옮겨 심어야 되죠 <웃음> 네. 어, 올해 양파 모종 그, 정, 그 씨를 부을 때뭐 비도 많이 자주 오고 하는 바람에 일찍 피, 비닐 피복 일찍 해놓으셨던 분들 지금 또병 두둑이 많이 이렇게 낮아지는 바람에 그 스패도 입었고 이렇게 병 때문에 지금 많이들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다고 이렇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좀 망을 최대한 좀 높게 하고 어 양파 모종토는 최대한 이런 식으로 모래끼가 많은 자리 음. 예, 배수가 잘 되는 자리에 양파 모종토를 장만하셔야지 어 스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이 양파 모종은 어 물은 언제든지 스프링쿨러로 주면 되지만 물이 고여버리면 스패를 한번 입어버리게 되면 이 색깔이 이렇게 녹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해서 뿌리에 장애를 한번 입었다 하면 그 다음부터 성장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냥 무조건 양파 모종토는 풀 관리 잘 해주시고 배수 관리 잘 해주시면 뭐 웬만한 병도 잘안 옵니다. 이런 그 모래밭에다가 그 모종토를 만드시게 되면 두둑을 완전히 예술적으로 만들어놓으시도요 언제쯤 시합 뿌리시는 거예요? 어, 이거 9월 12일 날 12일 날? 예, 네, 추석 다음 날. 추석 다음 날. 10파종도 음, 간 겁니다. 근데 우리 가운은 너무 차이 나는데. 언제 심으셨는데? 올도 그때. 그때쯤이야? 12일 날. 어, 추석 그래. 다음 날? 네. 어. 있게안커요 우리는 이거보다 좀 작, 작습니다. 좀 작아요. 이렇게 균을, 균일하지가 않아요. 간격을 몇줄 넣으셨다고요, 고를요? 12줄? 네. 12줄 넣었으니까. 아하하. 12명이서 먹는 거랑 8명이서 네. 먹는 거랑 양분경합이라든지 네. 그 다음 옆에 간격이 있으니까 통풍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게 조금 시기가 그 양파 모종 뭐 굳는 시기가 조금 늦으면 조금 넓게 그리고 드물게 시 이렇게 실을 세워서 빨리 키우는 게 낫고요 조금 이제... 혹시 크면은 네. 순자르기도 하십니까? 해야죠 아. 순자르기 한 3번에서 많게는 4번, 5번까지도 아. 합니다 같은 사람들은 이순 자르기 하면 은그 오히려 그, 그쪽으로 그 세균이 들어간다고 안 자르는 사람들이 있요 자르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물음병약 한번 살짝 쳐주자. 예. 예. 그리고 날씨 좋은 날 쳐야 돼 순을 자를 때는 날씨 좋아서 카팅되고 잘렸는 자리가 금방 햇볕에 빨리 바싹 마르게끔. 예예. 날씨가 흐린 날씨엔 여기서 보시면 아마 물러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그런데 모종터가 예. 엄청 큰데 예. 다 심습니까? 다 심어야죠 뭐래? 그래. <웃음> 지금 이거 그 미생물 유박 네, 맞습니다 미생물 음, 혼합 유박입니다 네. 아직 출시되지 않은? 네 아, 근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이제 여기 <웃음> 유튜브 보고 아 유튜브 보시고? 예 이제 비료 농민이 만든 비료라서 농민이 농민이 만든 그 비료 예, 예, 그 유박 비료 미생물 예. 말고 이제 S.M.팜이랑 슈퍼추비랑도 다 여기 비교하셔서 예. 예. 올해 참외농사에 다 사용하시고 이제 아, 하시고 네. 시범적으로 이제 해보려고 네. 그래 지금 올해는 뭐? 어 밑에 밀거름 S.M.팜 완효성 코팅 비료 네. 그다음 이렇게 미생물 혼합 유박 네. 그다음에 슈퍼추비로 관주해서 그 영양 공급을 또해주셔 가지고 S.M.팜 농법으로 이렇게 참외를 올해 열다섯 하시려고 지금 바짝만 하시려고 어, 준비 중이십니다. 예. 슈퍼농부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웃음> 아니, 항상 그렇게 보니까는 예. <웃음> 뭐 농사 짓는 분이니까는 뭐 거지도 없고, 예. 품질도 뭐 거지 확실한 것 같고 해서 그래. 예. 한번 예. 사용해 보려고.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성주에서 직접 오신 거예요? 예, 예. 선물로 또 받아 가시는 거네. 예, 저해래 이거 시범단 을런 한번 제가 겪어 보려고 그러잖아요. 드디어 성주 참에. <웃음> 네. 그 하우스에 받아라고 하죠, 성주. 예, 예. 이 미생물 유박이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처음 네. 이제 사임 농가랑 음. 또한 농가가 또더 있습니다. 아, 두 농가? 예, 네, 두농가에 네. 테스트가 네. 들어갑니다. 그 지금 참에 농사를 몇 년째 하신 거예요? 한 40년 헤이, 했습니다 40년. <웃음> 40년 참에 농사하신 분이 드디어 <웃음> 네. SM팜 농법과 미생물 유박으로 또 농사 진다고 하시는데 평상시에 그럼 퇴비를 드셨나요? 전에는 퇴비를 많이 넣었는데 지금 논 조건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는 퇴비를못 하고 유박을 많이 써서요. 아, 유박을 많이 쓰죠. 예. 예. 유, 미생물 유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어, 지금 어, 사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전적으로 100% 다 하시게 되면 어, 다른 유박을 사용 안 하시고 한 200평 정도에 한 10% 정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기존 또 다른 그 일반 유박을 사용하신다고 하시니까 어 이게 200평 하우스 한 동에 5포 정도 음. 지금 5포씩 넣어가지고 그 사용을 하려고 지금 테스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효과는 제가 하면 벌써 <웃음> 해봤기 때문에 <웃음> 아. 참여 많이 얻어먹으러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오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뭐 참. 여 <웃음> 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흰가루병이 생기고 한다든지 할 때는 예.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어. 그 아주 특효약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걸 제가 따로 또 처방을 해드릴 테니까 어. 참외농사 지시다가 뭐 병균이 왔다, 뭐 세균병이 왔다, 바이러스가 왔다 그러시면은 음. 어, 올 시기가 된다든지 조금 잎이 그렇다 그러면은 전화도 주시고 예, 예. 제가 조피스님이랑 한번 농장 방문해서 그때그때 예. 그때 필요한 그 처방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웃음> 어쨌든 요걸 사용해서 참여해서 잘지시고 부자 되시길 저희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농수산팀이는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Here we go.